안에 녹차 크림이 아더 먹고 싶어 날치알인가? 약간 알 같은 게 들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이 7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전 성격이 약간 스트레스를 적당한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으면 은 끊임없이 뭔가를 먹는데 특히 단 거래 근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갑자기 급격하게 받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 성격이에요 그래 가지고 최근 한달 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가 또 살이 확 빠지고 계속 이런 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49점 몇 가지 갑자기 확 쪘다가 지금 44kg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5kg가 갑자기 슉 빠졌는데 네, 아무튼 몸무게도 좀 줄었겠다 7븐일레븐에서 먹을 거를 또 왕창 사왔습니다 먹는 영상을 제가 원래 안 찍죠 뭐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러다 보니까 안 찍었는데 저 오늘은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공복이 한 26시간? 오늘 사온 거는 멘타이 코 크림 파스타랑 치즈 닭갈비 뭐야? 지나마요 비저트로 우지마차 이렇게 샀습니다 얘는 일단 냉장고어 먹고 먹방을 하는 사람 먹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 아니다 보니까 맛 표현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와. 멘타이고 스끼네 파스타 맛있네 이건 몇년전까たか먹たんですけ데 我慢して我慢してやっと今日食べます。これ蓋開けた瞬間めっちゃめんたいこう味味じゃないや匂いがしてめっちゃ好き。<音声> 그냥 접시만 예쁜데 해가지고 가게에서도 특히 손색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あ、で、あ、食べご食べごぱず、ごるな？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날치알? 날치알인가? 약간 알같은 게들어 있어가지고 더 맛있어 와우! っていう感じの味の 파스타です <웃음> <웃음> 次は 치즈 탁카르비 또ツナマヨ <次はチーズタッカルビとツナマヨ. 웃음> なんか日本에売ってる 韓国料理 辛いっていうかしょっぱいのが多い気がするほんとおいしいのおいしいけどはうんこういうね高カロリー高ナトリウムの食べ物を食べるとすぐ手足が生えたりなんかむくんだりす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対策っていうかもう少しでも太らないようにサプリを飲んでますなんかダイエット 치료제ではないんですけど, 매일 먹는 게 아시오시라고 해서, 아시의 부종 없애주는 약 사프리 같은 걸 매일 시켜 먹어달말이 저는 진짜 영양제 같은 거를 많이 신경 먹는 타입인데, 프로폴리스 <웃음> 먹지, 마그네슘 <マグネーション> 먹지, <웃음> 그다음에 아시오시 먹지. 하루에 먹는 영양제만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다리 붓기를 좀 확실하게 빼준다는 그런 느낌. 많이 걷거나 많이 먹고 자거나 하는 날 다음 날에 얼굴도 붓고 막 다리도 붓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자면은 좀 덜한 느낌. 이거랑 그 뭐야 압박 스타킹 같은 거 같이 신고 관신욕 하고 자면은 확실히 덜 붓는 것 같아요. 난 쇼크네스 제가 녹차를 진짜 좋아하거든 어 아, 안에 슈크림이야? 대박 오. 안에 녹차크림이 아 어. 음 이건 녹차 좋아하는 사람 끝났다 진짜 제가 이거 냉장,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는데, 살짝 얼리니까 더 맛있어. 일본 편에서는 뭐, 파스타, 뭐, 면, 도시락 이런 것도 물론 맛있는데, 진짜 디저트가 다 했다고 봐요, 저는. 너무 맛있어. 이 그냥 진짜 카페에 내다 팔아도 손님들 줄 서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어. 사실 편의점에 진짜 맛있어 보이는 게 진짜 많았어요. 초콜릿, 초코슈도 있었고, 뭐, 크레이프 케이크, 뭐, 당구, 치즈 케이크,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분명히 다 먹으면, 내일 예, 또, 체중기위 해서 후회할 거 뻔하니까. 근데 진짜 내일 엄청나게 붓겠다. 내일 외근 나가야 되는데. 큰일인데 우와. 확실히 아까 그 다리 붓기 관리하는 영양제랑 오빠 타이즈 이런 거 같이 신고 먹고 하고 자면은 다음 날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 붓기, 다리 붓는 게. 음더 먹고 싶어. 와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맛있어, 대박이다음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기면 이게 제일 맛있었고 이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표현을 못하겠다 진짜 맛있어요 네또 먹을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멘타이코 스파게티 파스타 음. 뭐 닭갈비랑 삼각김밥도 맛있긴 했는데 누가 봐도 예상 가능한 맛? 참치마요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랑 똑같아서 뭐별 차이점은 못나겠다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편의점 음식을 먹어봤는데 1년? 1년 반 만인가? 1년 만인가? 진짜 원린 건데. 네 저도 처음에 일본 왔을 때만 해도 이게 편의점마다 종류도 너무 다르고 퀄리티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진짜 편의점실 거의 매일매일 먹었었는데 특히 디저트 같은 종류는? 근데 이제 저도 일본에 온지한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 뭐 먹을 때마다 <웃음> 막 이러면서 먹진 않는데 <웃음> 그래도 진짜 일본 편의점 퀄리티는 그냥 편의점의 수준을 확실히 뛰어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제가 오늘 이게 다 합쳐가지고 1 4 0 0시이거든요 만원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디저트까지 또 한국 돌아가면은 이거를 자주 못 먹는다는 게좀 슬프긴 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막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거니까 자꾸 남긴 게 자꾸 눈에 보이네 아씨 <웃음> 그만 먹어야 된대 다들 코로나 전성될 때까지